몇 개월 전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몇 번이고 들어가보고 또 보고 또 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당일에는 확인하지 못하고 다음날인 일요일에 확인을 했는데 그날 정말 한숨도 못 자고 심장만 두근두근 거리더군요. 뜬눈으로 아침을 맞이하며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 더운 여름날 얇은 코트를 입고 떨어지지 말라며 안주머니 깊숙히 로또 용지를 넣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어서 서울 서대문역 농협은행 본점을 찾아가는 내내 안주머니에 넣어둔 로또 용지가 사라지진 않을까 더듬거리며 확인을 몇십 번은 한것 같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도 손에서는 땀이 흘러내리고 겁이 나면서 혹시 여기서 안 좋게 죽는 게 아닐까 하늘에서 복을 내리자마자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닐까 온갖잡 생각으로 여러 가지 걱정을 품으며 대상 없는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무색하게도 무사히 도착했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상태로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정말 몽롱한 상태로 농협 본점을 바라보니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숨을 몇번 크게 들이쉬고는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이상한 공기, 소름 돋는 공기에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눈물이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안내데스크로 다가가니 그쪽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귓속말 하듯 속삭이며 로또에 당첨됐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친절한 영혼 미소로 복권사업팀은 3층에 있다고 3층으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3층에 도착하니 복권사업팀 직원들 소수가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라고 제게 물어봐 주었습니다. 저는 로또 당첨이 라고까지 말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분께서는 알아들으셨나 봅니다. 바로 몇 등이냐고 물어봐 주셨고 그 물음에도 얼빠진 얼굴에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1등이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얼떨결에 무게만 끄덕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미소를 띄워주시며 축하한다며 누군가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마 1등 수령 담당자로 보였고 VIP 접견실로 절 안내하며 들어오더 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지급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고 투자처나 펀드 같은 걸 설명해 주셨는데 솔직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당첨이 된 거구나 라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진짜 멍한 상태로 들으니 영화 속의한 장면처럼 제가 제3자의 입장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펀드나 주식 같은 건안 한다고 하니 더 이상의 설명이나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제 세금을 제외한 로또 금액을 통장에 입금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리를 덜덜 떨며 손톱을 만지작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니 담당자가 통장과 명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펼친 통장을 보니 13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진짜 정말 그 기분은 어떻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비현실적이기도 하면서 기쁘고 행복하면서 겁이 나고 짜릿했습니다. 평생 만져본 적도 없거니와 수중에 이렇게 많은 돈이 꽂힌다는 생각조차 못했으니까요. 그저 상상만으로 꿈꾸었던 일이었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싶고 미친 듯이 울어도 보고 싶고 웃고 싶었습니다. 저는 당첨이 되기 전에도 매주 사면서 여느 사람들처럼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주식도 하면서 살아야지 생각만 했지 이렇게 수령을 받고 나니 그런 생각들은 증발된 채로 그저 X에 감탄하고 꿈만 갖고 물레카메라 같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이제 다 됐다라는 생각만 들었죠. 그후이리나케 집에 쫓기듯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오는 동안은 농협 본점으로 갈 때보다 정신이 뚜렷해졌고 마음도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에 회사에 전화해서 하루 휴가를 내겠다고 하건 앞으로에 대한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해외로 나갈까? 비농을 선택하여 시골을 찾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며 실천은 하지 않은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일주일 동안은 정신없이 구름 위를 걷는 듯이 몽롱하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돈이라는 게한번 쓰면 무서운 거라서 다 날릴까봐 너무 상상도 못할 큰 돈이라 그런지 오히려 더 검소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한달 정도가 지나고 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니 이제서야 내 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며 주식시장도 보고 재테크 투자에 대해 배우려고 영상도 보고 책도 읽어보고 여러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정리되며 부모님께 알릴까라고 신경을 써보니 가족 전체에게 알리는 것보다는 어머니한테는 알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어머니를 모시고 사람이 한산한 카페 구석탱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엄청 놀라셨는데 이내 웃으시며 너무 잘됐다고만 하십니다. 저에게 도와달라는 말한마디 없으시고 그저 큰 돈이 생겼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아껴서 사두라고만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외동이었던 제가 성인이 되지 마자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고 빅만 수천만 원 가진 채 살아가고 계셨기에 저는 가장 먼저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어머니와 저에게 관심을 가지시지 않았기에 말씀드리지 않기로 생각했고 어머니께서도 아버지에게는 말하며 아마도 그 욕심에 제 돈을 어떻게든 가져갈 것 같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저 하나만 바라보고 건강하게만 자라달라던 어머니에게 빨리 빚을 갚아드리고 집 하나 없이 월세에 살고 계셨던 지난 날의 아픔을 잊게 해드리고자 집도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에 개셨기에 생각보다 더 저렴한 매물들이 많았고 특히 임대주택을 알아보면서 몇 천만원만 있으면 들어가 살수 있는 곳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 평범한 직장인이었을 땐 이런 제도가 있어도 시간적이나 마음적으로 여유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모으거나 알아도 여윳 돈이 없으니 포기 상태였는데 이렇게 마음과 재력이 풍족해져서인지 혜택이 되는 제도도 알아보게 되고 찾아보게 되더군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임대주택 선발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저에게도 이런 날이 찾아오다니 아직도 꿈만 같고 행복하고 그럽니다. 제 삶이 통째로 뒤바뀌거나 사람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점은 돈에 여유가 생기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 모르던 것들도 알아보게 되고 월급도 적고 앞길은 막막해서 힘들기만 하고 솔직히 희망을 많이 가진다거나 기대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그냥 죽으란 법은 없는지 이렇게 복을 받았네요. 제가 이렇게 복을 받을 만큼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과도한 복을 준게 세상 덕분인지 조상님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소하고 행복한 여유를 가진다는 것에 정말 감사함의 모든 것이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신의 가호가 있길 바라며 행복해지길 바라겠습니다.